음. 음... 어あおおおおおおおお 네. 나오실 수 있죠? 음, 대단하네요 선생님 네 음, 쌈밥에서 음... 나오는 おおお인가요 <웃음> 음, <맞아요>. 이거를 또おお기お <웃음> 네. 이제 다おおおおおおおお AA는 1이니까, 어, 어 이거는 이제, 1의 <웃음>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걸 네. 이제 생각해주고, 어? 여기에 네. 이제, 어? 이제, 여기? 이제, X 플러스 Y가 네. 나와서 이제 그, 아. 여기가 대입해주면, 이러한 이제, 아, 여기, 여기가 이제 X. 여기 이제, 여기 이제, 성립이 이제, 음. 아, 이제 알겠어요. 네.